안녕하세요 여러분 일결정구입니다 지난 3월 26일 정말 아무런 전례도 없이 갑작스럽고 개뜬금없이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영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0년 7월에 출시된 이 게임은 아무런 후속작이 없는 신규 아이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배경과 화려한 사무라이의 액션을 담아 많은 게이머들에게 극찬을 받은 작품입니다 팬들의 기대감을 배신한 라스트 오브 어스 2 덕에 2020년 최고의 게임은 라오가 아닌 고스트 오브 스시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말이죠 아무튼 고스 오브 스시마는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준수한 스토리와 여러 게임이 섞인 듯 하면서도 본인들만의 독특한 손맛을 살리는데 성공한 액션성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게임의 틀을 그대로 가져다가만 써도 꽤나 괜찮은 영화가 탄생할 정도의 뼈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작을 맡은 감독이 그 유명한 액션 영화 조닉 123편의 채드스타일스키로 확정이 나면서 더더욱 이번 영화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게다가 감독도 감독이지만 이번 영화와의 총괄 제작을 맡은 스튜디오는 8711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바로 스타일스키가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영화 스턴트 전문 회사입니다. 참여했던 영화를 보면 조닉 시리즈는 물론 헝거게임, 트론, 울버린 등 아주 화려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감독인 스타일스키는 가장 많이 알려진 존윅을 제작하기 이전에 1999년 매트리스에서 스턴트맨으로 열연을 펼쳤으며 V4 벤테타 헝거게임에서 무술감독으로 활동하였죠. 또한 메인 감독들이 배우들을 이용해서 영화를 찍고 있을 때 스턴트맨들과 액션씬을 따로 찍는 제2의 제작진의 감독으로는 캡틴 아메리카 11월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감독인만큼 이번 실사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쏠리는 중인데요 이번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영화화는 사카이 진이 스시마 섬의 해방을 위해 홀로 전투를 펼치는 이야기에서 약간 각색하여 원작 게임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어느정도 영화에 맞게 제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게임 원작의 실사화가 하나둘씩 다시금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소니에서 게임에 기반을 둔 7편의 tv 시리즈와 3편의 영화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많은 플레이스테이션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죠 고스 오브 스시마의 영화와는 이 발언이 있던 이후 처음 공개된 작품인 만큼 제작 스튜디오부터 감독까지 꽤나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HBO와 디렉터인 닐 드럭만이 공동으로 제작중인 라스트 오브 어스의 tv 시리즈와 톰 홀랜드가 주연으로 촬영 중인 언차티드 실사 영화까지 소니는 각종 미디어 매체로 뻗어나가기 위한 야망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 원작 영화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말이 있죠 게임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작되어 왔지만 성공한 영화들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이며 나머지 작품들도 진짜 잘해봐야 수작에서 평작 대부분은 괴작 수준을 보여주다 보니 단생한 말인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명탐정 피카츄나 슈퍼소닉, 위처 드라마와 같은 작품들이 작품성으로나 상업성으로나 유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어느정도 징크스가 깨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소니가 밀고 있는 프로젝트도 HBO라는 TV시리즈의 거장중의 거장과 협업을 진행하였고 고스오브 스시마도 아직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닉 시리즈의 감독인 스타일스키가 맡게 되면서 게임 원작 영상물들의 품질 또한 많이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넷플릭스에 도타2 애니메이션인 도타 용의 피가 나와가지고 정주행을 마쳤는데요. 원작이 롤과 같은 장르인 AOS 장르다 보니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데 나름 팬들이 보기에도 이거저거 튀어나와서 재밌게 볼수 있는 부분과 팬들이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잘 버무려놔서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나름 재밌게 봤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게임 원작 영화들의 징크스를 깨부셔줄 명작들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니가 준비중인 비장의 게임 원작 작품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아름다운 배경의 호제던? 스토리 갓겜 디트로이트? 분위기는 영화급인 다크솔, 블러드본? 뭐가 되었든 간참 재밌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